네 안녕하세요 밤이는곳입니다 오늘 설명드릴거는 해 시즌2를 만드셔가지고네 제가 여러분들께 시즌2 대비 새로운 공략을 올릴겁니다 박수 한 번씩 <웃음> 그전에 구독자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스폰서 저거 웹툰하고 이제 뭐 디스크 뭐 쿠폰 쓰실 분들은 쓰세요 정말 유용성 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시즌 2 데뷔해서 시즌 2는 뭐지 그 테스트 서버에서 이미 다스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전에 매크리 시즌 1 때는 어, 궁기를 써, 도요기이 진다. 시근아 잠깐만 잘못했다. 이거 싸버렸지? 잠시만요. 궁극기를, 딱, 석양이 진다를 해놓고 나서도, 취소를 해버리면은 50%가 나왔어요. 뭐가 50%, 뭐, 뭐, 어, 어, 이, 이 밑에 있는 그 궁극기 퍼센트 게이지가 50%였어요. 그쵸?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아마 아시아서를 가시면은, 그렇게 돼있을 거예요. 당연한 결과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양이 진다. 자, 여긴 테스업 이미 시즌2가 패치가 된 상. 자, 취소를 하면은 게이지가 0%입니다 예, 그냥 썼다고 나와요 자, 이걸 고려해서 이제 매크리가 너프가 됐는데요 예, 뭐 너프입니다, 예, 너프 된거예요 원래 예전에 석양이 진다 하고 나서 풀어버리면 50% 남았어요 왜냐면은 50% 나오면 좋은 점 좀만 때리면은 1 0 0 되잖아요 취소해도 좀만 해가지고 100%가 된 다음에 공격기를 바로 쓰면 되니까 그런 점이 좋았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건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매크리는 다측 이거 평지를 몇방 쏘면은 그냥 많이올라요 초보자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진짜 구수, 고수자, 고수분들을 고수막 그냥 낮추기때문에 금방 오르기때문에 이거 정말 괜찮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말이 오죠 아니 100%가 찰때까지 어,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는지난 총도 못쏴빨발도 없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제 방송 주된 공략 중에 하나 탱커를 돌리세요 탱커 항상 상대 점, 전방에는 탱커가 앞에 있어요. 탱커를 누리요 탱커, 탱커 세, 탱커를 탱커를 먼저 포스를 하면 된다. 그리고 탱커 코트 하고 야비 장소 그맵좀 파악하셨으면은 그좀 약간 위에 올라와 위에 그 뭐지 뭐지 그돌아던가 집으로든가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위에 올라가지고 이런거한 번씩 신전에 죽은 나 항상 공수세대만애 들어가 있더라. 네, 이렇게 시전해주면은 딜러들 다 죽고요. 파라 위에 있으면 파라고 메렛이 일단 그, 궁으로 노리면 되고요. 배우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 메크린는 진짜 배우고 없다고 생각해요, 메크리은 메크리는 진짜 뭐, 궁너프, 이거는 저는 별로, 크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마음,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메크리 분량 여기까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메크리는. 예, 네, 여러분들 구독, 추천, 끝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ᄋ 가주 ᄋ ᄋ ᄋ 어 ᄋ ᄋ 이 ᄋ ᄋ ᄋ ᄋ ᄋ ᄋ ᄋ